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라입니다.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미모티콘으로 영상을 대체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저리 주저리 2화에서는 이때까지 영국 6개월 정도 살면서 영국 오기 전에 아 이거 좀 챙겨올 걸 하면서 아쉬웠던 점들이랑 이제 영국 살면서 어 이거 하면 진짜 꿀이었다. 하는 점들을 독립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영국 오기 전에 짐 챙기실 때 저는 두 가지를 가장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공기계를 꼭 챙겨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공기계가 아니고 그냥 한국 핸드폰 번호를 그냥 들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은 저는 여기 살면서 본인 인증해야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 핸드폰 유심 바꾸게 되면 은행 은 앱들도 본인 인증을 다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기계 한국 유심 안 챙겨 왔었으면 한국 은행들을 쓸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계 한국 유심 꼭 챙겨서 오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이제 기존 통신사 약정이 끝났으면 은 알뜰폰 가입하셔서 오는 것도 요금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렌즈보존액입니다. 렌즈보존액? 갑자기 렌즈보존액? 이러실 수 있는데 저는 렌즈를 매일매일 써가지고 렌즈보존액이 필수템이에요 저한테 근데 영국은 렌즈보존액이 진짜 비싸요. 진짜 부츠에서 제일 싼 렌즈 보존액이 부츠 PB 상품인데 그게 한 9파운드 정도 되거든요. 한국 돈으로 한 13,000... 400원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한 달짜리예요.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13,400원이면 막 리뉴 5 0 0 m l 두 개짜리 세트 원플원 이런 거 사서 몇 개월 쓸수 있는데 그렇게 가격 비교했을 때한 달짜리밖에 못 사는 거니까 진짜 비싼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실 때 짐칸 남으시면 무게 남으시면 렌즈 보존액 들고 오는 것도 생활비 아낄 수 있는 꿀팁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핸드폰 설정하실 때 아이폰의 경우에는 국가 설정을 변경을 해야 이제 그 해당 나라 국가 앱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국가 변경 전에 필요한 앱들을 꼭다 모두 한국에서 다운받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하 국가 변경하는 순간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 귀찮거든요. 제가 그래요 제가. 이제 국가 변경하실 때또 혹시나 아이클라우드 월 정기요금으로 결제하시는 분들은 영국으로 국가 변경하실 때 이제 카드 등록을 하는 옵션과 그냥 카드 등록 안 해도 되는 옵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드 등록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 아이클라우드 구독료 갱신이 안, 구독 갱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국카드 등록이 그 해당 국가 카드만 되는 것 같거든요. 한국 카드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아이클라우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은 그런 점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 변경 전에 무슨 앱을 꼭 다운받아야 되느냐 바로 해외 송금 앱 모인이죠 모인. 특히 유학생이나 저 같은 교환학생 경우에는 송금 수수료가 무료예요. 완전 무료. 이제 부담 없이 그때그때 그때 환율이 쌀때 송금하기 편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 한국처럼 계좌를 여러 개 열어두고 할수 없... 하기 힘들잖아요. 여기 그때그때 그때 조금 조금씩 생활비 관리하면서 현명하게 돈 관리할 수 있게 해외 송금에 모이는 꼭꼭 다운받아서 챙겨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용국 온 다음에 가입하면 좋은 꿀팁들 여러가지 알려드릴게요. 첫번째는 프레담멍제 커피 구독입니다. 어, 평소에 커피나 음료 자시, 자주 드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꿀팁인데요. 월 20파운드에 하루에 최대 5잔씩 음료 상관없이 뭐 시럽 추가 이런 것도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음료를 즐기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첫 달은 무료예요 완전 꿀이었어요 뭐 뭔가 시럽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비싼 음료를 시킨다든지 그래도 추가 요금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프레다농지 구독 서비스를 추천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마존 스튜던트 가입입니다 해외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아마존 프라임을 6개월 동안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마존 스튜던트예요 그래서 학교 메일로 인증을 받으시면 6개월 동안 쿠팡처럼 배송비 없이 아마존 프라임 바로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6개월 이후에는 구독료 내야 되니까 그거 조심하셔서 아마존 스튜렌드 현명하게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앱 추천 하나를 꼭꼭꼭 해드리고 싶은데 투구투고라는 앱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매장들 음식 유통기한 지나면은 그냥 폐기처분 해버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거를 모아서 폐기 처분하기 전에 한60 70% 할인된 가격으로 럭키팩 처럼 랜덤팩을 해서 각 매장에서 팔고 이제 그거를 예약해 가지고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인데요 프랜차이즈 카페나 빵집이나 그냥 일반 동네 카페나 식당들 있는 경우도 많고요뭐 카페네로 프렛 뭐 이런 온갖 샌드위치 뭐빵 진짜 배부르게 드실 수 있어요 원래 가격 막 15파운드인데 5파운드에 사드실 수 있고 막 12파운드짜리도 3,4파운드에 진짜 몇끼 동안 먹을 수 있는 빵을 팔거든요 그래서 어빵 드시고 싶을 때어 요리하기 귀찮으실 때 투구투구 이용하셔서 지구에 남아도는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본인 배도 부르고 싸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꿀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진짜 강추 드려요. 저는 유용하게 잘 썼던 것 같아요. 저도 한 세네번 썼었는데 다 너무 만족했거든요. 양도 양이고, 퀄리티도 막 그렇게 막 떨어지지 않았고, 진짜 좋았어요. 지구에 뭔가 기여하고 있다는 기분도 들고 이렇게 연고 고기 전과 연고 고구나 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었던 이런 꿀팁들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